박보검 아버지 비 청산 파산 선고 동료들로부터 박보검은 인성과 매력을 극찬받았다고 하는데요. 아궁이에서 박보검의 아버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 그의 인성이 언급됐다고 하죠. 박보검은 1급 청정수 같은 인성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박보검과 함께 지난 2012년 드라마 각시탈에 출연했던 배우 송민형은 저는 총독으로 나오고 그 친구는 굉장히 단역이었다. 학도병으로 끌려가다가 독립군으로 변화돼 죽는 역이었다면서 첫인상이 뭐였냐면 인사성이 너무 밝았다. 처음 연계하는 배우들도 요즘에는 다 매니저, 여자들은 스타일리스트 등을 대동하고 온다. 그럼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인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박보검의 경우 달랐다고 전했는데요. 송민영은 정확하게 사람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저는 학도병 역할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갔다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한편 박보검이 현장에 오는 날이면 스태프들이 신나하고 기대하면서 그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박보검의 사람을 끄는 매력에 김성훈 감독은 저런 매력이 있다면 참잘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보검을 스타덤에 올린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오디션 당시 1화도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신원호 PD의 캐스팅 기준 중 하나가 미팅을 할때한 번은 웃겨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박보검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은 착해도 너무 착한 모습이 재미를 유발해 응답하라 1988과 함께 할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응팔 인터뷰 때도 박보검의 인성이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응답하라 1988로 인기를 얻은 박보검이었지만 인터뷰가 끝난 후 손수 뒷정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진작가 백상현이 SNS에 공개한 글도 박보검의 성품을 잘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박보검이 먼저 저는 배우 박보검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실장님 성함을 모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박보검처럼 이름을 모른다며 먼저 물어보는 건 이례적 일이었다고 하죠. 이처럼 박보검은 관계자, 동료 선후배, 기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인정한 바른 인성의 배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사는 힘든 일을 많이 겪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보검이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고 파산 면책 신청을 한 속사정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는 2008년 박보검씨의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한 것 같다. 사업 자금이 없으니까 대부업체에서 3억 정도 빌렸던 것 같다.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세울 사람이 없어 15살인 자기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자가 불어가 8억 정도 된것 같다. 아버지가 도저히 8억이라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대부업체에서 막두고 있는 아들한테 아버지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박보검씨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거부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까 대부업체에서 민사소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